안녕하세요. 도치아마이코 도치입니다. 아자 오늘 어 제가 여기 온 것이 어디냐면 음 여기는 지금 산 속에 있거든요. 여기는 산 속에 있는 산장이에요. 여기는 어 이코리가 예전에 어 방송을 왔던 곳이고 어 저는 여기 지금 처음이에요. 자 한번 하고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아 맞다 나도 까먹고 우리 성님들도 까먹을 뻔했네 구독, 좋아요, 예, 알림 설정 예,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좀 눌러주십시오 너무 적어요 좀 예. 음, 여기는 뭔지 몰라도 여기를 이렇게 해놨더라고 더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길은 이런 길로 해가지고 계속 놔졌더라고 제가 이 길을 따라서 쭉왔고 주차를 여기다가 차를 이렇게 대놨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은 이 길이더라고 여길로 해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런 들어가는 이구 부터 뭔가.. 다 보스가 있네 맞라아 들어가 봅시다 지금 소리 들리나요? 까르륵 까르륵. 네, 예, 새소리 새소리. 새소리가 엄청 심하게 나 지금. 새소리 엄청 기분 나쁘다 보면.. 한번 어, 들어가 봅시다 현관으로 해갖고 계세요. 딱 봐도 꽤나 오래됐잖아요. 사람이 피었던 담배는 아닙니다. 구시한데 좀 달래려고 준 그런 담배인데 뭐야? 이게 맞네. 우선, 나만 공감하면 좀 그러니까, 보면은, 사람들이 담배를 피면은, 어, 뒤쪽으로, 그래야 될까. 종줄이 엄청 많네 이 고래가 엄청 레전드였다고 했는데 아이기는 밖으로 나가는 거들 그분들을 다.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이새 소리 들리죠? 지금 이새 소리랑 같이 이게 지금 녹화가 되다 보니까 어 뭐라 해야 될까 좀 구분하기 어렵거든요. 한 번씩 한 번씩 그래, 한 번씩. 야, 야. 깜짝이야. 아, 얼른 뒤로 봤는데. 지금 저기 문 앞에 보이죠? 여기, 여기. 이쪽에서 나를 빼꼼히 쳐다봤어. 잠깐만, 이거. 이거, 이 영상은. 어, 찍히면은 업로드에 포함을 하고 안 찍히면 어, 피, 편집에서 날리도록 할게요. 어, 우선 빛을 예 그래 한번 줄여보죠 최대한 최대한 빛을 줄여볼게요. 예. 한번 기다려 봅시다. 예. 여기 봐봐 여기, 여기. 이쪽 보건 한 번씩 빼꼼 배꼼 빼꼼하네. 어 그렇지 그렇지. 나고 잠깐 돼야 안돼. 어? 그냥 우리가 가보는 게막 그다. 이쪽에, 살아 생전에 이쪽에 뭐가 있었나봐. 아, 여러분들. 이 장소는 이코리가 레전드로 마무리됐던 그런 장소예요.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여기를 와가지고, 어, 이코리가 어, 레전드였던 그런 장소를 제가 와서 좀 이렇게 망쳐놓는 기분? 저런좀 어, 그런 게 들어요. 저는 가면은 그렇게 크게 뭐 레전드가 나오고 그러진 않네. 아좀 아쉽다. 어. 또 나와고 좀 이렇게 큰먼 일이 뭐 레전드가 좀 되고 했으면 좋았겠는데. 네,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 번씩 여기 봐봐요. 여기, 여기. 이 초보고 한 번씩 빼꼼 배콤 빼꼼하네. 아 어, 그렇지 그렇지. 아 <음 어, 그렇지 그렇지. 아 어, 그렇지 그렇지.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. <음